이번에 시즌 끝나기 전에 한번 챌린저 제대로 노려볼게요. 내가 클레드 진짜 집, 정복자 없을 때도 했었거든? 야, 그땐 진짜 개구대기였어 진짜. 정복자 없을 때는, 그때또 하필 탱커 메타였단 말이야. 와, 그때 진짜. 그때 진짜 구대기 어?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해요. 어? 세 번째 일단 벗겨놓고. 미니좀 먹고. 아 아깝다 사타가 대가리 찍는 게 아니라 저거 씹혀버렸네 아 갔다옵시다 갔다와도 돼요 저는 아아형 그러면 못 잡지 않아? 아둘다 잡은 것 같은데? 방어 끊겼어 얘공도 없잖아 페이드와 파이크 와 진짜 방금은 진짜 수준 높은 러밍이었다 파이크 <웃음> 어 올리면 빼주고 한데 기분 나쁘죠 W 아싸 죽었죠 이거? 아 근데 진짜 파이크가 탑 살려줬다 진짜 개똥망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하지만 그대로 개똥망해버렸고요 그렇게 별로 무섭진 않아요 막아 망했다 어떻게 이기냐 이러면 신났다 신났어 세방패 어. 아 사타를 못 찍으면 의미가 없는디 미녀 못먹게 괴롭혀주다가 나가. 나가자 어, <웃음> 포샘 먹어주고 또 괴롭혀주고 반응 못하죠 이런건 예측하지 않는 이상은 반응을 못하거든 아배시 끊겼어 바로 푸네 오케이 나한테 힘 실어 내가 해볼게 리신이 <웃음> <웃음> 야 리신이 템이 나보다 좋은데 말이 안되네 안녕 안녕 아쉬운걸 되나? 안되나? 아, 일단 나와야 돼 이건 알아서 죽을거야 저건 괜찮아 거기까지 했으면 됐어 난어 뭐, 뭐야 리신궁 뺏어서 또 뭐야 되네 어, 뭐야! 아, 근데, 앨리스가 뭐, 아. 저 맛있는 걸. 우리 칼리나, 파이크나, 내가 먹어야 이기는데. 어까요돈다 아, 뜯었거든? 어, 안 돼! 안 돼! 죽지 마! 아니, 풀 같은 건, 빨리빨리 쓰라고, 그런 거는. 지리네. 지렸네. 안돼 뭐야뭐야어 이제 무섭게 왜 그래? 어야 이거 좋다. 이거 바로 정리하면 되잖아. 나이스. 근데 이렇게 되면 아 안돼 리신이 먹었어. 얘들아 리신이 먹었어. 나이스 좋아 사이러스 리신 야내킬 어차피 리신이 먹었거든 나이. 하이크가 나름 판짝이가 좋아 아까 탑 주도권 있으니까 탑 주도권으로 이제 시야 장악하면서 그런 미세한 차이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아 죽겠네 어어, 어어? 아니 아니야 오바지 뭐 뭐해 뭐해 뭐해 뭐해 아니 그럼 어떻게 막아아 집중해 다 비벼놓고. 아, 얘네 미치겠네, 진짜. 일단, 이 맛있는 돈좀 먹고. 400원이라 맛있거든요? 이일교환이지 이러면. 테리야. 어설프게, 노노. 아,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아요. 쓰레기 만들어 보자는 건데, 나쁘지 않은 것같아 그것도. 빠지나? 여기까지만 치자. 어? 이거 그냥 먹자고, 이걸? 아니, 뭔 뭐... 씨. 아니. 뭐야, 제니트네? 아. 1000%가 거의 스, 챌린저 50등 이내 사람들이거든 이런 사람들 껴있으면 은 진짜 너무 불치아파지는 거야 내가 아무리 잘해도 저기서 터져요 반대쪽에서 그러면은 누가 더 잘하냐의 대결로 가는데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잘했으면 은 거의 게임을 쉽게 이겨야 현지인 게임인데 상대쪽에도 국회가 있어버리니까 막 쉽게 못 이긴단 말이에요 어어? 아, 어, 나 근데 지나갈 수 있나? 못 지나갈 것 같은데. 어, 아, 대딸이 안에 큐다 맞춰서 이거는 이겼다. 큐를 다 맞춰서 한 발도 안 놓치고. 제이득이죠 이게 떨어진 다음에 내가 큐를 다 맞췄어. 아, 형. 게임 양아치처럼 하네. 허니랩으로 먼저 하는 거 개업한데. 형, 사랑해. 내가 크게 실수한 것 같아. 형! 야, 이거 살수 있나? 아, 죽은 것 같은데? 그치. 괜찮아요. 배워보죠. 4렙, 4랩, 4렙은 찍어야, 대교가될 텐데, 아.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이건? 아아 아, 좋아요 일단 저 포탑끼리 죽고 안죽네 굿 죽네 맛있다 워우 워우 좋았는데 어 이거 그라가스 왜 쫄지? 나 때문에 쫄는건가? 나 이거 레드 있어서 이기지 않나? 생각을 바꿔야 되나? 아 이거 데미지 떨어지고 들어왔다 호탑 딜아 이거 바이게 깨지 개오반데 이거 나 주면 안되나 와 저거 안죽 안와 이 뭐야 이레오나오 나이스 개잘번접어 이때문에 레오나 뭐야. <웃음> 레오나의 트리플 킬이야. <웃음> 오케이. 쇼타이밍. 어, 살려주나요? 어, 살려줬는데? 아, 막아주면 살았다. 개인적 아나 가요. 어 무조건 살았구요 가자. 욕심 부리는 거 오반 거 같아. 어 이거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안돼 빼고 봤네 얘네. 야 이제 없어. 이제 없어 얘네. 아 이거 꼬였다. 나이스. 꺼비 게임 너무 막장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뭐, 할만하지 않나? 이거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카밀, 피관리 안 돼서. 좋은데? 아, 포탑 한대더 맞아줘야 되는데. 나이스. 좋아요. 아, 좋아요. <웃음> 스턴 나이스 아아 한대가 모자라 어 뺏었어 <웃음> 야 어깨 뺏어 었 하하하하하 개 망겜이다 진짜 예거 네, 예측했어요 어디 살아갈라고. Q 어. 한방 날아올 수도 있거든? 어? 어? 어? 어? 아, 피해주고. 한 번, 한번 왔다! 아, 나, 나! 나! 와우 후! 아, 역시 딸피 CC는 트로도 못 피해가지. 형들, 떨어진 상태에서 이주 Q 피하기 말이 안 되는 거 알지? 형들도. 이건 내가 피한 게 아니라, <웃음> Q가 그냥 지나간 거야. <웃음> 사실. <웃음> 떨어져서 이주 Q 못뭐 피하거든요? 어? 어, 아, 피해주고. 한 번, 한번 왔다! 나, 아, 나! 와하! 아, 이런 거 조이랑 같이 압박하면 좋은데. 어어? 아니, 씨. 뭐 뭐해, 얘. 뱉어. 이 개자서가. 아, 때리지 마. 아, 때리지 마. 아, 때리지 마. 아. 아. 찌르면서 가는 구도는 진짜 안 좋거든? 얘 초식에 쓰기, 어, 초식 못멋고좋었대 뭐 일단. 아 근데 이쪽이 자야가 안네 잘못인 것 같았는데 죽질 안다 야소가야소가 죽질 않아요 자를만 했던 것 같은데 야소가 죽질 않네 찌찌 내가 못했다